어렵게 할게요. 오늘 할 얘기는 2차 함수야. 자 일단 본격적으로 함수 이차 함수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그냥 함수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해보자 함수란 뭐냐고 얘기를 하면 지금 안 배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가서 함수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거든. 그 전에는 그냥 느낌이야. 함수하면 항상 나왔던 게 뭐야. X축. 그리고 Y축. 그치? X축, Y축에 점 찍어. 그리고 점 읽으래. 그래. X, Y. 순서쌍으로 읽지. 그치? 그러니까 X랑 Y의 관계야.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야? 이거야 항상. 오케이? 그냥 단순히 관계야. 그래서 식이 y는 x에 관한 식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저 x에 관한 식이 1차면 1차 함수고, 2차면 2차 함수고, 3차면 3차 함수인 거야. 괜찮아 여기까지? 별거 없지. 그러면 여기서 쓰일 수 있는 표현, f 2라는건 무슨 뜻일까? 누구 자리였어, 저 2자리가? E x에 뭘 대신 집어넣어라. 2를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세요, 하는 뜻이야. 이 함수가 2,3을 지날 때 f2는 얼마입니까? 하는 문제를 할수 있어. 이 함수가 2,3을 지난데 x가 2일 때 y가 얼마나 뜻이야? 3. 3. x에 2 넣었더니 y가 3이란 뜻이지. 그럼 f2는 얼마라고 쓰는 거야? 3이잖아. f2 얼마야? 3. 3이지. 오케이? 그냥 이렇게 물었어. 여기 있었으니까 안 쓰는 숫자 누구야? 그럼 3 써도 응, 돼. 그럼 틀리는 거야. 자, 오케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복잡하고 어렵게 얘기하지 맙시다. 오케이? 음. 근데 우리 2차 함수 하기 전에 1차 함수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음. 몇차 함수? 음. <웃음> 자 1차 함수는 y는 fx인데 fx가 몇 차식? 음. 1차식. 벌써 대답할 수 있는 게한개 생겼지? 그렇지 1차식이니까 어떻게 생겨 있을 거야? y는 1차니까 ax 플러스뭐 b 이렇게 되어 있겠지? 자 1차 함수는 그림을 그리면 우리 좌표평면이 있으니까 그림을 그릴 건데 그림을 그리면 직선으로 그려져요 뭘로 그려진다고 직선. 직선 근데 어떤 직선 혹시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응. 그렇지 그렇지 나랑 같이 공부했잖아 그렇지? 나랑 같이 공부했으니까 직선에 대해서 알잖아 어떤 직선 그렇지 어떻게 기운 직선 확 기운 직선 아니면 살짝 기운 직선 그냥 기운 직선이야 야, 기울어져 있는 직선이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해. 기울기랑 한 점. 요만큼 기울었는데 요점을 지나는 직선은 한 개잖아. 요만큼 기울었다? 그럼 되게 많잖아. 그지? 그래서그 직선을 설명하기 위해선 기울기와 한 점이 필요해. 이식에선요 A가 뭐야? 기울기. 기울기야. 그럼 요 B는 뭐야? X가 0일 때 B인 거잖아. X가 0이다라는 거는 X가 0인가? x 축으로 움직이지 않았어. 어디 위에 있는 값이야? Y Y축 위에 있는 값. 그래서 Y축과 만나는 점이라서 굳이 한 점을 얘기한다면 얘가 Y 음, 절편이야. 어? 선생님 그럼 절편이 뭔가요? 축과의 교점. 뭐라고? 축과의 절편이란 축과의 교점이야. 선생님 너무 많은 단어들이 오가요 이거 다 옛날에 했어야 되는 건데. 너희가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배우는 거지. 눈이 훨씬 또렷해졌다? 부기가 빠졌나? 응. 음. 지난주까지는 좀 부어 있었거든? 아, 졸렸었나? 네. 음. 이번주잠 담이 좀깼고요 네. 네. 덕풍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이경주 양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 영상 올라가죠? <웃음> <웃음> 그럼 X절표는 뭐야? X? X? 축과의 교점 Y절표는? Y축과의 교점. 그러니까 축은 X축, Y축밖에 없으니까 XFL, YFL밖에 없어. 그러면 또 하나 생각을 해볼게 이거는 모르는, 모를 수도 있는데, X축의 특징이 뭘까? 여기 X축 위에 있다는 거는 위아래로는 안 움직였지. 그러니까 Y좌표가 0이야. X축 위다. Y좌표가 0이야. 그럼 Y축 위면 누가 0일까? 음, X좌표가 0이야. Y축이 여기 위에 있으니까 위아래로만 움직였고 좌우로는 안 움직였잖아 괜찮아요? X는 좌우로 움직이는 거고 Y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 한점 직선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 2차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한번 만나보자 이게 어떤 놈인지 그냥 한번 해보자 Y는 2차식이니까 가장 기본적인 X제곱 그냥 쓸게요 괜찮아요? 그냥 한번 그려볼게 대충 샬라 똥꼬 촤라라라 시원했던 꽃바라바라라 자 가장 만만한 숫자 0 넣어보면 0콤마 0 여기 지나겠죠? 1 넣었더니 1콤마 1이네 2 넣으면 2콤마 4 3 넣으면 3콤마 9, 9. 어이구야, 씨. 오케이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또1 마이너스 2를 넣어도 4 마이너스 3을 넣어도 9 또 대충 연결해 보면 부드럽게 연결해야 돼. 이런 그림이 생기겠네. 괜찮아? 괜찮아? 응. 네. 음. 요 앞에다 2를 곱해볼게. 2를 곱해볼게. 0, 0 1을 넣었더니 2 2를 넣었더니 8 마찬가지. 이쪽도 이렇게 그려져. 부드럽게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네? 괜찮아? 힘들어? 아니지. 할만하지. 2분의 1을 넣어볼게. 빨간색으로. 여기 파란색으로. 1,2분의 1. 0,0. 1. 0. 0. 2를 넣었더니 2. 3을 넣었더니 2분의 9. 여기쯤이잖아요. 그죠? 반대편도 똑같으니까. 머리를 많이 쓰고 있어. 얘도 그리면 요런 그림이겠네? 괜찮 네. 괜찮아? 원래 이렇게 보여주지도 않아. 그냥 다 외우게 시키는데 그림 한번 봤지?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자. y는 a의 x제곱이다라는 걸 해볼거야. 그렇지? 자 그런데 한 번만 더 해볼게. 이번에는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보자. 0,0 맞죠? 네. 1, 마이너스 1이겠죠? 마이너스 1일 거고요. 2를 넣었더니 4겠네요. 마이너스 4. 3을 넣으면 마이너스 뭐 내려갈 테니까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갔버리면 이런 식으로 생기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는 어쨌든 이렇게 생긴 애는 몇차 함수인데 2차 함수인데 생김새는 저런 생김새를 포물선이라 그래. 무슨 선? 공을 던졌을 때 공이 날아가는 궤적을 포물선이라 그래. 오케이? 선생님 근데 공이 왜 이렇게 날아가요? <웃음> 뒤집어 놓은 거지? 어? 포물선인데 이렇게 생긴 포물선을 우리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라 그래. 아래로 볼록. 반대말은 위로 오목이야. 볼록이 헷갈리면 선생님 배가 오목하게 나왔니? 볼록하게 나왔니? 볼록하게 나온 거잖아. 그치? 그럼 어느 쪽으로 나왔어, 저건 아래쪽으로.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거야? 그럼 얘는 어떤 볼록이야? 어, 위로 볼록한 거야. 오케이? 자, 어쨌든 1차 함수는 직선이고 2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다고? 포물선으로 생겼다고. 포물선으로 생겼어. 포물선의 기본적인 특징도 얘기를 해보면 직선은 그냥 기운 직선이지, 포물선은 이 대칭축에 대해, 이, 이 하나의 선에 대해 수직으로 자르면 이 길이가 다 똑같아요. 선대칭입니다. 포개져요. 그리고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 포물선에는 대칭축이 있어야 돼. 이 녀석에선 대칭축이 지금 누구야? 얘인 거지. 무슨 축? y축이 대칭축인 거지. 이때 대칭축과 이 그래프가 만나는 요 점. 대칭 축과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뭐라고 부르느냐? 꼭, 짓, 점이라고 불러. 포물선의 꼭, 짓, 점. 이 노란색 선을 뭐라고 불렀다고? 대칭 축. Y 축이다, 이렇게 있지 않을 거야, 이제. 이건 전부 X 값이 0이니까 X는 0이라는 대칭 축을 갖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1차 함수는 직선이고, 그래서 기울기랑 한 점이 필요하다고 했고, 2차 함수는 포물선이고, 대칭 축과 꼭시점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되셔요? 네. 이해되셔요? 그러면은, 아직 2차 함수 들어가기 전에 포물선에서. 아래로 블록한데, 축이 있어. 축의 왼쪽에서는뭐 하고 있어, 그림이? 내려오고 있지. 선생님, 얘도 내려오는데요? 아니, 얘는 올라가는 거야. 오케이? 여기서 올라가고 있지. 축의 왼쪽에서는 감소한다 그래.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합니다. 여기는 x가 증가할 때 y도 실수요. 증가합니다. 라고 해. 그럼 위로 블록한 그래프는 봐봐. 축의 왼쪽에서 뭐해? 증가하지? 여기는? 감소지. 감소하지? 우리는 오른 혼잡이라서 글씨를 여기서 이렇게 써나가지 않아. 전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나가.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자꾸 이렇게 그리는 거야. 왼쪽에서 자꾸 그리는 거야. 오케이? 됐어요? 네. 네. 괜찮아요? 네. 네. 자, 우리는 그래서 2차 함수가 나오면 축이랑 꼭짓점을 찾을 거야. 뭐랑뭘 찾겠다고? 네. 축과 꼭짓점을 찾을 거야. 뭐하고 뭐 찾는다고? 축이랑 꼭짓점. 자, 이제부터는 진미나 가라사대 얘기를 할 거야. 잘 봐. 2차 함수는 총총 다섯 가지 모양밖에 없어. 다섯 가지 형태밖에 없어. 지금 내가 쓰는 거 전부 2차 이차 함수 맞죠? 왼쪽에 4개와 맨 오른쪽에 1개가 있습니다. 차이점을 대답하시는 분에게 초콜릿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왼쪽의 네 개는 공통적인 거고 오른쪽 한 개만 달라요. 오른쪽 맞지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웃음> 그 오른쪽 B도 있는데. 이걸 맞추시면 될 겁니다. 이거 네 개는 꼭지점 구멍다 똑같아. 얘만 달라. 축 구하는 방식이, 축을 구하는 방식이 왼쪽 4개는 짐이나 가라사대로 하면 진짜 쉽게 풀려 여기는 좀 생각해야 돼 뭐가 차일까? 공통점부터 찾아보자 나첫 번째 공통, 점 y 능이 있다, 그치? 그게 뭐야 뭘끄덕이 함수인데 당연히 y 는이 있지 최고 차항 계수가 다 a이지 이 차항의 계수가 다 a야 그거에 대한 공통점은 기본적인 거고 다른게 있어. 오른쪽만 달라. 너 no. 얘도 인식은 안 됐는데요? 그냥 얘기를 할게요. 이 왼쪽의 4개는 x를 한번 썼어요. x라는 걸한 번씩만 썼어요. 여기는 x를 두번 썼죠. 너희 눈에 1창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x를 어차피 정개하면1창이 있을 건데 어쨌든 X를 두번쓴녀석이랑 X를 한번쓴 녀석으로 구분자 보자, 우리가. 중3때는. 고1때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지만. 자, 진미나 갈아서 내가 잘 봐. 우리 1차 함수에서 A가 0보다 크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였고요. A가 0보다 작으면 내려가는 그래프였어. 기억나요? 음. 여기도 그걸 따집니다. 최고차항 개수 A가 0보다 크면 전부 아래로 볼록합니다. 어떤 걸로? 아래로. 어, 이 다섯 개 전부 아래로 볼록합니다. 전부 아래로 블록합니다 자, 그럼 a가 0보다 작으면 어떤 블록일것 같아요? 위로 블록합니다 자, a가 0보다 크고 0보다 작으니까 0과, 0이 0, 0이 될수 있을까? a가 0이면 이차함수가 아니지. 식과 수업 같지 않아? <웃음> 그러면 포물선을 그렸으니까 당연히 축을 구해야 되는 거야. 축, 축, 뭘 구하라고? 축, 축, 축, 이 축의 이름은 세 글자 뭐라고? 대칭 축, 축, 축자 축을 구할 건데 축에 이름이 있어 축은 다 x는이야 뭐라고? x는 x는 x는 x는 이야자 축을 구하는 거 왼쪽에 4개는 전부 똑같다 제곱 달린 게0 되는 거야 제곱이 달린 게0 되는 거야 얘 제곱 누구한테 달렸어? 그게 0 되니까 0이야 얘 제곱 누구한테 달렸어? 그러니까 0이야. 이는 제곱 누구한테 달려줬어? x-p가 x 0되야 되니까 x 얼마야? p야. 제곱 달린 게 x-p니까 이구야 p야. 오케이? 그러면 꼭지점은 너무 쉬워. 꼭지점은 너무 쉽다고. 꼭지점은 x가 0일 때 0, 0을 넣으면 얼마야? 0이잖아. 얘도 0, 얼마야 그러면? 얘꼭 시점찾자 X에 0 넣으면 0을 넣으면 얼마야? Q? G 아니야? 0을 넣으면 얼마야? Q? 맞아? 여기 뭘로 돼? P를 넣으면 Y 얼마야? P, P 넣으는 0이잖아 Y 얼마야? 0 여기도 P 넣으면 얼마야? 0 여기다 P 넣으면 Y는 사라지고 Q 남잖아요. 그렇죠 외우는 게 아니라 푸는 방법을 이해해야 됩니다. P가 뭐고 Q가 뭐고 찾을 시간 없어요. P, Q겠죠. 그러니까 꼭지점을 찾는 방법은 뭐다? 축을 집어넣어서 그 값에 Y값을 찾고 그 축, 값이지. 오케이? 꼭지점은 점이야. 그래서 순서 쌍움으로 와야 돼. 그럼 여기는? 여기는 이제 외워야 돼. 근의 공식 나오보자 크게. X는? 여기까지! 이... 뭐라고? 이... 얘가 축이야. 저기 써 있어. 축은 빠르게 구해야 된다. 2 a 분의 마이너스 B. 오케이? 축을 구하면 요값 집어넣으면 되겠죠. 혹시죠? 요값 집어넣으면 되겠죠. 오케이? 괜찮아? 자, 여기서도 봤어. A값이 이거 주황색일 때 얼마였냐면 A가 2였고요. 흰색일 때 A가 1이었고요. 파란색일 때 A가 2분의 1이었습니다. A의 값이 커질수록 모여들죠. 어디로? Y축으로. 이쪽도 모여들겠죠. 그러니까 A의 값이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이렇게 모여들어 알겠어? A의 값이 작을수록 절대값이 작을수록 이렇게 벌어지는지 됐어요? 즉, A가 같다는 말은 뭐냐? 평행이동에서 같은 거야. 뭐에서 같다고? 음. 그러면 평행이동한 양은 어떻게 찾아요, 선생님? 꼭정점봅니 얘는 얘를 Y좌표가 바뀌었지.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Q만큼 이동한 거야. 얘는 얘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P만큼 이동한 거야. 얘는 얘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응. 이동한 거야. 괜찮아요? 평행이동한 양을 물으면 꼭시점 비교해라. 오케이. 괜찮네? 응. 괜찮네. 자, 한 번씩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Y는 2X제곱,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은 이차함수죠. 그림 그려야 돼. 최고차항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해. 축을 구할 건데, X 한 번밖에 안 썼지. 그 제곱 달린에 0만 들어야 돼. x는 0이네.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0, 0을 집어넣으려 얼마? 0. 0. 됐습니까? 두 번째. y는 2x 제곱 마이너스 4. 2차 함 수죠. 그림 그려야 되네.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축이 있는데. x는 제곱 달린 게0 돼야 되니까 얼마? 0. 0.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0을 넣었더니 0, 얼마? 마이너스 4. 됐어요? 그럼 아까 말했죠? 이거 축의 왼쪽에서 뭐예요? 감소하죠. 축 0의 왼쪽이니까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수학적 표현. 축의 왼쪽에서는 감소해요. 수학적 표현 아니야. 이건 시각적 표현이지. 수학적으로 0보다 왼쪽에 있는 수는 다 뭐야? 0보다? 작은 수야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 x가 0보다 작을 땐 감소합니다. 그럼 이쪽은 뭐라고 표현해야 돼? x가 0보다 클땐 증가합니다. 남쌤? 그러면 물어볼게. 얘는 얘를 평행이동했대. 꼭좀 봐야지. 어디가 변했어? y가 얼마큼 그러면 얘는 얘를 어느 쪽 방향으로 y쪽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4만큼 뭐 하는 거다? 평행이동한 거다.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몇차 함수? 이차 함수. 최고 차항 계수가 얼마야? 마이너스지? 그럼 아보리야, 위보리야? 위보리야. 축이 있겠지. 오케이? 내 눈을 마주치지 말어 여길 봐야지. 내 눈을 보고 불쌍한 척하면 뭐가 들어와? X는 제곱 달린 게 X 마이너스 2잖아. 그게 0돼야 돼. X 얼마? 2. 그럼 꼭 지점의 좌표는몇 콤마? 2 콤마. 얼마? 0. 0. 괜추래? 자꾸 나랑 눈이 마주쳐. 좋지 않아. 응. 어. 알아. 내가 매력적이라는 거. 어? 자, 다음. 잘 봐.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에 제곱 플러스 4. 좀 복잡해. 근데 몇 차야? 2차야. 최고차항 계수 뭐야? 마이너스지. 마이너스지. 그럼 위로 몰록 하겠네? 축 찾을게. 제곱 달린 게 누구야? 얘잖아. 그럼 축 얼마야? X는? 3. 3. 그럼 꼭 시점에 잡히는몇 콤마? 3콤마. 0 됐고 뭐 남았어? 4. 4. 오케이? 그러면 얘랑 얘랑 최고차항 계수가 어때? 똑같지? 그럼 평행 이동한 거야. 얘는 얘를 네. 오케이? Okay? X 좌표도 변했고 Y 좌표도 변했지? X 얼마큼 변했어? 그럼 X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Y 얼만큼 변했어? Y축으로 얼만큼? 4 오케이? 오케이? 다한 거예요 자, 최종 파이널 버전까지 Y는 e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여참수야2표고차항 뭐야? 2, 2. x 두번 썼지? 네. 그러니까 축을 다른 방법으로 구해야 돼자 아보리아 위보리아 아보리지? 축 구해야 되지? 네. x 두번 썼으니까 x는 근해 공식으로 2a분의 마이너스 b 4. 축이 얼마야? A. 1 네.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몇 콤마? 네. 네. 1콤마 네. 1, 뭐 해야 돼? 1야지을집어사어야지요 괜찮아요? 됐어최괜찮에요 이지. 최도 최고 에에서지지도최 얘는 대에을 2지, 응. 2지. 응. 그럼 얘는 1 5 했다고? 을 15회대 1을 15회대 1을 15회대 1을 15회대 1을 15회대 1을 1 5 Y축으로 얼마만큼? 굿제 아... 개잘했어! 내가 지금까지 본 중3중에 제일 잘했어! 진짜로! 자체 박수 한 번! 한 번만 더. 박수 한번 시작! 박수 두번 시작! 박수 세번 시작! 역시 하라는 건 잘해요 초콜릿 채워놓으세요 자 이번엔 그러면 잘 봐! 이 꼭지점 그럼 이게 바꿀 수 있지 Y는 2에 이런 형태 x 빼기 -X x좌표의 제곱 더하기 y좌표 괜찮겠어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 학교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 봐, 요거 얘들아, 요거 봐야 돼, 이거 봐야 돼이놈끌꿀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 촥 닫고 6이지 완전제곱식 하려면 뭐해야돼1 그럼 1이 왔으니까 1이 빠져야 되겠지 그래야 똑같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이 나가면서 마이너스 2 여기 계산되면서 4가 될 거야 그러면 완전제곱식이니까 2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1에 제곱 더하기 4 학교에서 이렇게 할 거거든? 근데 우리는 몇초 만에 끝났어? 1초도 안 걸려 1초도 안 걸려 어떻게 쓴다? 꼭지점을 어떻게 된다? x 빼기 -X x좌표 제곱 더하기 y좌표 따라해 x 빼기 -X x좌표 제곱 더하기 y좌표 이것도 거꾸로 가봐, 꼭시점이 3,4지? 네. 최고치 한개더얼마였 마이너스였지? 네. 그럼 어떻게, y는 마이너스 가로 열고 x 빼기 x좌표에 제곱 더하기 y좌표 이렇게 할래? 나안 해! 나안 해! 오케이?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가는 거야, 오케이? 됐어요? 네. 오, 자. 매우 잘했어 책도 이 순서로 안할 거야. 책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에 대해서 하루 엔딩을 설명하고 이거에 대해서 하루 엔딩을 설명하고 그 다음 이거에 대해 하루 엔딩을 설명하고 그 다음 이거엔 대해 하루 엔딩을설명한 다음에 자 모여봐 하고 다 같이 설명하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하루 엔딩을 설명해 근데 형태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있어 이 형태의 이름은 들어줘 얘가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죠 이차함수의 기본형이라고 합니다 평행이동 안 시킨 원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오케이? Y는 AX처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기준으로 Y는 AX 플러스 B면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 시켰던 것처럼. 오케이? 그런데 이 녀석 뭘한 번에 알수 있게 해주죠? P, Q라는 y절 꼭시점을 한 번에 알수 있게 해주죠. 이 형태가 나오면 꼭시점을 진짜 빨리 찾아요. 표준형이죠. 얘가 표준형입니다. 표준형이라는 것은 그 녀석이 가진 정보를 한눈에 보기 쉽게 주는 거야 오케이? 근데 친절한 선생님이 표준형으로 주겠지. 이거 다 인수분해하고 인수분해 완전 제곱꼴로다 나타낸 거 아니야. 대충 다 이렇게 주겠지.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일반형이야. 무슨 형? 일반형. 어, 테스트형 아니고 일반형이야. 중학교 때 시험은 대부분이 표준형 안에서 끝나. 오케이? Okay? 고등학교는 표준형 주질 않아하게. 중학교의 어려운 문제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나타내는 거야. 근데 우리는 1초도 안 걸려. 오케이? Okay? 이차 함수는 뭘 기준으로 찾아라? 뭘 가지고 찾아라? 뭐부터 찾아라? 아볼 위볼부터 찾아라. 그리고 축구한다. X를 한번 썼느냐, 두번 썼느냐로 눈으로 볼수 있게끔 설명했어요. 야이 문제는 야 기본형이잖아 야이 문제는 표준형이잖아 아이씨 구분도 못하는데 이씨. X가 한번 쓰였냐 두번쓰였냐를 얘기했습니다 X가 한번 쓰여진 상태면 제곱 달린 애가 0되는 게 축이에요 꼭 시점은 걔가 만나는 점이죠 그러니까 그거 컴마 축컴마 이렇게, 축컴마 이렇게. 괜찮아 X가 두개 쓰였다면 우리에게 미치도록 외웠던 그 복잡 미묘한 공식 무슨 공식? 그걸 외우다 마시면 돼요. 그래서 그네 공식이 정말 중요한 공식이야. 잘 봐. 뭐 보내? 불러. 우리에게 이 공식은 이 자체로도 공식이지. 사랑하게 줘봅시다. 얘조차도 공식이지. 얘조차도 공식이지. 판별식 아낌없이 주는 납 하나도 아낌없이 버릴 게 없는 공식 그냥 외우라고 한 거야. 어떻게? 그냥 빠르게 그냥 그대로 공식을 알면, 2a 분의 -B, 플로르트, 비정, 마이너스 b 플라우트 b 정보 마이너스 c가 될수 있을 정도로 축이 뭔데? 2a 분의 마이너스 b 여가 아니라 축이 뭔데? 뭐요? 축이 뭔데? 어, 2a니까 2 곱하기 2 분의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4 해서 어, 4분의 4여서 1어가 아니라 2a 분의 마이너스 b a가 뭔데? 그냥 너희 머릿속에서 계산되게끔 하셔요. 오케이? Okay? 나 이만큼 연구해서 쉽게 줬잖아. 남들 이거 수업하려면 1시간 2시간 하루 끝 3시간 4시간 이틀 끝 3일차 총복습 그 다음주에 한번 나가고 다시 연결 내일 4일 걸리는 얘기야 지금 어려웠니? 할만했니? 그럼 하자. 오케이? 네. 후. 자, 근데 여기서 내가 한 가지 안한 얘기가 있어. 그게 뭐냐면, 평행이동은 얘기했지. 네. 대칭이야, 대칭. 대칭. 어떤 대칭? X축 대칭, Y축 대칭, 이런 거야. 자, 내말 들어봐. X축 대칭을 하면 요런 그림을 X축에 대칭하면 아볼이었던 건 위볼로 바뀔 거고 위볼은 아볼로 바뀔 거야. 하지만 벌어진 정도는 벽게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우리 A값에 A의 값 자체가 같으면 평행이동이라고 했지. A의 부호가 반대인 수가 들어오면 대칭이야. 무슨 대칭? 일단 기본적으로. X축, X축 대칭을 한번한 한 거야. 아시겠어요? 응. 자 그럼 봐봐 y는 이녀석을 보냅니 이녀석 얘를 x축 대칭시킬 거야 어느 축 대칭시키겠다고? 대칭. x축 대칭하면 부호 바뀌어야 되겠지? 응. 그럼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가야 되겠지? 응. 그 다음 꼭 시점이 얼마였어? 0, 마이너스 4 우리 y축 대칭, x축 대칭하면 뭐의 부호가 바뀐다고 알고 있지? x축 대칭하면 X축 위에 있던 게 아래로 가지. 그러니까 위아래가 바뀌니까 Y 부호가 바뀝니다. 그럼 Y의 부호가 뭘로 바뀌어요? 0,4 꼭지점 X X좌표의 제곱 더하기 4 그럼 뭐야?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얼마? 예, X축 대칭스면얘 됩니다. 그래서 대칭성에 대한 문제를 물으면 X축 대칭했다 그러면 일단 최고치한 개수가 부호가 바뀌어야 되고 꼭지점끼리도 대칭이어야 돼. Y축 대칭하면 아볼, 위볼 안 바뀌겠지? 대신 뭐가 바뀔까? 여기 있던 꼭지점이 놀러 갈거 아니야? 꼭지점은 대칭시켜야 돼. 평행이동시켜도 뭘보라그랬지 꼭지점. 대칭이동시켜도 뭘 봐야 돼? 꼭지점. 근데 X축 대칭은 하나를 더 봐야 되는 거야. A의 부호가 반대인지를 봐야 되는 거야. 괜찮아요? 음. 네. 되게 많은 얘기를 했어요. 되게 많은 얘기를. 그리고 아. 또 하나. A의 절대값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지 아까? 좁아진다그랬지 그럼 폭이 넓다 는 거는 절대값이? 작다 는 거지. 절대값은 뭘 떼고 얘기한 거야? 부호 떼고 얘기한 거지. 괜찮아요? 다음 시간도 전이 얘기를 또할 거예요. 계속 이 얘기만 할 거예요. 언제까지? 다 거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웃음> 계속 이 얘기만 할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되면 여기 살을 좀더 붙여요. 2차 감정식이랑 2차 함수 관계를 딱 묶고, 2차 감정식이랑 1차 함수 의 관계를 딱 묶고, 근데 지금 여기 잘해놓으면 그 수업 5분도 안 걸려요. 오늘 좀 고생하세요 알겠어 잘했어. 잘했어. 나 초콜렛도 줬잖아 그냥 주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야나 방학 동안 9kg 빠졌더라 128kg에서 지금 119kg야 진짜 방학 동안 9kg 빠졌어 근데 어제 몸무게를 때그편의점도 시작 3개를 먹은 상태였거든 그럼 조금 더 빠졌겠지 아 지금 안 재고 있어. 오늘도 편의점 도시락 두 개를 먹은 상태 솔직히 편의점 도시락 한개 먹으면 배부른 사람. 한개 먹으면 배가 터질 것 같은 사람. 그냥 적당한 사람. 너희가 적당한데 나는 적당하겠니? <웃음> 편의점 도시락 한 개는 뭐? 편의점 도시락을 먹지 않는 사람. 넌 뭐야? 손을 한 번도 안 들었어. 언제? 죄송합니다 뭐였어요? <웃음> 이렇게 된건든게 된 아니에요 난. 그럼 편의점에서 두 개는 먹어야 돼요 <웃음> 편의점에서 컵라면 한개 먹으면 배부른 다한개 배불러? 네 적당해 적당해? 네 너는? 두개 먹어야 돼요 얘도 두개 먹잖아 너 <웃음> <근데> 일로 와봐 <웃음> 카메라에 한번 서봐 일로 와봐 빨 와봐 빠라 와봐 <웃음> 자 라면 두개 먹는데 <웃음> 나몇개 먹어야 돼? 네, 네. 나도 사람이다 그냥 라면 4개가 들어가면 한냄기가 들어가는 거야 정리해 주시고 질문할 거 질문하시면서 책에다 정리 잘 해주세요 책에 있는 내용에 중요한 건 밑줄을 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첫,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다음 주 2차 함 수인 것은 했으니까 Y는 2차 식이면 되죠 근데 차수를 얘기할 때 분모에 문자가 있으면 차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분모에 문자 있는 건 우리는 일단 다 제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주어진 식을 x에 대해 나타내 보시오 했지. 우리 제일 못하는 거지. 그치? 이건 뭐라 그랬어? 그냥 내가 국어를 못하는 거야. 이차수가 어려운 게 아니라 국어랑 식이 연결이 잘안 되는 것뿐이야. 그건 나중에 하자. 오케이? 그러니까 그 문제를 넘기고 2점 넘겨첫 번째 2차원수의 뜻하는 만할 일이 없잖아요. 넘기시면 2차원수의 뜻과 그래프 나오죠 거기서부터 찾는 겁니다 이 형태에 대해서 정리 쫙 하실 필요도 없고 뭐 알아서 잘 정리해보세요 사진 찍어서 옮겨 쓰셔도 좋고요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4시까지 정 5시까지 정리하세요